근데 그 바이올린에 치는 동안에 어떠한 음도 튜바의 음을 복제할 수 없다. 그러니까 이렇게 큰 노래를 하지만 튜바하고 바이올린이 내는 그런 소리는 다르다는 거죠. 오, 아주 정확해, 맞습니다. 자그 다음에 네, 이제 제가, 본인의 선택은 혹시, 네. 네. 네. 제가 여기 끝 부분에 게스탈즈 네. 스크리라고 나왔잖아요. 근데 여기서 또 어, 여기 예. 바로 게스탈드 의미를 해석해줬어요. 게스탈드 그리고 어. 어 n o 아 이것 중에서 고민을 하게 했는데 제가 NOTHING먹은 특히나 아. 맨 마지막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C, B를 했거든요 아... 그러니까 여기서 C에서 A 간건 나름 논리적이었거든 근데 네. B를 마지막으로 선택한 거는 상태 b 논리적으로 선택한 거네 <웃음> 그죠? 자, 그러면 만약에 CAB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검사는 해봐야 되는게 여기 마지막에 이제 their slogan was the whole is greater than the sum of its parts 잖아요 이 부분 해석하고 나서 b로 넘어와 봐야죠 하지만 우리는 something interesting을 알게 됩니다